더 비스트 오브 레벨 5의 외형적 특징은 양복의 넥타이로 맨 비늘을 가진 인간형 개체로 두 종류의 머리에는 촉수 같은 입이 달려있어 기괴함을 자아냅니다. 더 비스트의 목격자들은 전부 미쳐버렸다는 점이 특이하지만 그들의 증언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지만 제정신인 방황자들 사이에선 특이점이 될 만한 어떠한 보고도 없었기에 의문은 나날이 커져 망합니다. 미쳐버린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버피스트는 쉽게 가구나 물건, 심지어 벽지 무늬까지 흉내내 위장이 가능하고 레벨5라는 백룸을 희생자를 물색하는 거미줄로서 사용합니다. 마치 눈처럼 보이는 모든 패턴의 물건은 의심을 해봐야 하며 버피스트의 눈 패턴이 엔티티 에스모스와 같다는 점은 연관관계를 놓고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버피스트의 진짜 무서운 점은 희생자를 바로 죽이지 않고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괴롭히다 서서히 미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희생자의 반응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이코패스적 성격의 엔티티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희생자가 완전히 미쳐버리게 되면 노골적으로살의를 드러냅니다. 오랫동안 더피스트를 연구한 방랑자의 이론에 따르면 더피스트는 1920년대의 사람이며 오징어 가면을 쓴채 할로윈 파티에 참석했다가 노플리 현상을 겪게 되었는데 백룸에 진입할 때 가면과 합쳐져 지금의 모습으로 편의했고 지루한 백룸에서 즐거움을 찾고자 황자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초현실적 상황에 환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미치지 않아서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녀석을 봤기 때문에 미쳐버린 것입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